지금 카드 충전했고 오늘 모모치 해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니시진 후시사키 아? 아. 진짜 여기 지하차 어렵다 전철로 가는 것보다 지금 버스로 가는 게 원웨이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 지도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원웨이로 어, 가는 버스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경하고 다시 올것 같긴 한데, 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W1번 가네. W1번이 모모치 해변으로 가는 곳입니다. 어, 보니까 302번도 가네.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여기 아닌데 잘못 눌렀다. 나 혼자 내리겠네. 아, 니 아, 아, 아, 아, 한 정거장 정도 더 뒤에 갔었어 야 했는데 <웃음> 어쨌든 그 근처에는 도착했으니까 조금만 더 걸어가 볼게요 여기는 뭐랄까 느낌이 그 중국 저기 항주 약간 조금 그 사이드 느낌 나는데 약간 중국풍 느낌이에요 여기는 신기하다 <웃음> 뭐야 와 뭔가 여기 이 하늘이 되게 기가 막히다 뭔가 조금, 뭐라 그 오로라는 안 봤지만 약간 뭔가 오로라 그 느낌? 와, 진짜 이쁘네. 어, 여기가 이구로구만 어, 약간 로마 안 가봤는데 약간 로마 그런 느낌도 나고. 저 뒤에 있는 건물들이. 어, 여기는 진짜 딱 중국풍. 여기는 유럽풍. 뭐, 뭐지. 해변은 안 보이네. 아, 여기구만. 혹시 좀이다가세 분이서 찍어야 될 사진 필요 없으세요? 아, 저희 세 명이요? 네, <웃음> 같이 찍어 드릴게요. 저도 한 장만 부탁드리려고. 아, 알겠어요. 길게만 나오면 돼요. 길게만요? 네. 어. 네, 아. 여기 하늘까지 나와야, 하늘까지 나와야 네. 돼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까꿍. 많이 찍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갑 한번 살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아주 좋아요. 예, 네, 예. 예아 어. 감사합니.. 다아예 어, 아. 한번만 더 찍어 잠시만요 네 아이고 싫어것 같은데 오 약간 인생샷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벌써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 아 근데 지금 비가 너무 이제 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에아 이게 저녁이라 가지고 이게 많이는 안 보일 텐데 아 물소리 기가 막힌다.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이거 사진 찍다 말고 여기서 뭐밥 먹게 생겼네. 아 피그 됐을까? 치킨. 아 치킨. 아 코코가 베스트 메뉴 됐을까? 그래요, 네. 아 오케이. 아. 아 그리고 비어? 어. 어, 캔맥주, 오케이. 어, 아사히, 아, 아사히고다. 사, 아사히. 아사히, 오케이. 하나, 하나, 어, 오케이. 아, 맥주 하나에 오케이네 원, 제 하나. 제로, 원, 0로 원, 제로, 원, 0 5,0 제0 원, 0 5 원, 제로, 원, 제 제로, 원, 제로, 이 오케이, 오케이. 이하쿠엔드스까 예. 어? 헌0 0 예. n 어 1이에요. 1이에원1이아요이에요 1이에요. 1이 아, 요 1이에요. 1이에아 1이에요. 다이에요1이요1이이아요1이아요이에요이에요이에요1이이에요1이이에요1이에 올때쯤 오기도 했지만 여기 온 김에 먹고 가는 게차라리 나은 것 같아 요 비가 와서 다행이다 원래 안 불려 그랬거든요 비싸 가지고 그냥 숯불만 나는 그냥 닭고기 이게 오만 살고 싶은 물어볼는아 뭐지? 우산, 우산 살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우산을 그냥 공짜로 주는데 일단 나도 산다 그래야겠다. 너무 눈치 보이니까 아, 스님 하세요. 엄브렐라 웨 어. 아, 주실란가 보다 죄송합니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유, 진짜 좋으신 분이시네요. 아, 이쿠라 됐을까? 예? 케이 감 ありがとう. 땡큐. ます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일본 분들 진짜 친절하시다. 여기 해변에서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고메나사에 어. 와타시 시시노 스루. 민나상 시시노 스루. 아, 오케이 됐을까? 안았다 투개다 테이크 피처 안았다 나미 테이크 피처 어, 그래서 오케이 됐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코코진 스타일 자 모토 모토 어어 스몰 스몰 아 이치니 쌍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스고 <웃음> 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す고이 すごい. 승す이いじゃ승이 승호이? 오케이오케이 왓다시 아. 각도가 뭔가 이상하다 <웃음> <웃음>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있어요 <웃음> <Arigatone. 웃음> <웃음> <웃음> 응. okay, okay. 아, 호이 승호이? 승호이? 승호이? 승이이 승호이? 승호이? 승호이? 승이승이 승호이? 승호이? 오, num, ]すごい, woo, ]すごい, <웃음> 아, すごい, すごい. 어, 아, すごい, すごい. ありが한국어 아. 대단해. 대단해. 응. 어, 대단해. 어, 대단해. 아, okay. oh, 대단해. <웃음> 대단해요. 대 okay. 오케이. 이거 필요? 유닛? u n e 아, no. 어, 대단한 친구들이네. 오케이, 오케이. ありが 감사합니다. 8 0 0개 어? 어? 어? 어? 어? p a 어? e s 니 아니, 0니아 n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0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i 아 g 아 o 아니, 아아 i 아니, 아니, 아니, 아니, i n 노 노그, 노굿, 노 노, 노굿, 굿, 아니 노굿을 no 모른다고 노굿, 굿, 굿, 아... 굿, 어굿 노굿트. So you guys going to terminal station, right? Yeah, ah, Hakata, Hakata. Ah, Hakata, Hakata station, Hakata station? Yeah. Oh, same as me. Oh.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Ah. 갈거예요 읽으죠. 가자. 어, 나 응, 뭐 오디, 어딘지 몰라. 아, 나 어, 똑같네. 어, 똑같네. 잠깐만, 잠깐만. 테이크업 비야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가 막힌다. 여기서 자, 이렇게 약간 크게 한여기어어어게 이렇게 하나 둘셋어 잠깐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기 오케이 런느이이지토이로 토토로 토토로도 토토로 토토로 토토로 토토로 토토로 이오어이 오케이 오케 아니私。 당신!! syst a n g l 나는 한국인입니다, 어디서 대해 궁금あ해 주세요! 학교 v v l o y o u 유튜버 o t b a e 아..... 교토? 노. No. 오사카? 노. No. 참 진짜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말해 줄때됐는 <웃음> 토치기? 토치기? 어, 니코. 니코? No, 니코? 니코니코니? <웃음> <웃음> 네. 어? 여보세요. <웃음>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모시 모시 됐까 프렌드? 프렌드. 어. 파월? 예. 에... 텐르 제... 세... 아. 지고이잖 아, <웃음> 18. 에? <웃음> 왜? 어른이える 아냐 아냐, 18 아니야, 18 아니야. 에? <웃음> What do you think? u 2 twenty f i 하긴 내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 30 에? r t 에? t h 에 미. 에해 고 u t u haka toast teh, i want to Korea. You want to Korea? You want to go into Korea? Oke, o <웃음> 와, 아, 어, 아나타는 있어요? 있어요. 아, <주> 오 아, 나스스카이2코오이요2오레와2아오이 22. 22. 오케이. 2이 <웃음> 아, 22. 오케이. 22. 22. 22. 22. 22. 22. 22. 2 좋아요. 이치, 이치, 아 네버, 네버. 자, 아스 스케. 네 감사합니다. 어, 허이쿠, 허이고허이고 허이쿠. 미안해, 미안해. 한국인스키ですか응好き 너무 좋아요. 왜 h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아, very kind. v e r 네 170? 174. 174? 너무 싫어. 왜이 제패니스 스타일로. 아, 오케이, 오케이. 히어, 히어. 에노, 아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나카스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아까 밥은 얼추 먹어가지고 배는 많이 안 고픈데, 자리가 나오려나 <웃음>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목소> 어우,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메뉴가서이집을까 베스트 메뉴. 집 ビランまい1。間違ビョメチュアオッケー。オッケー。オンケーえと、焼きとビョメチュピアノにかたしパンいます。だ <笑><笑> 아, 여서 아, 아, 여셔 아, 여셔서. 아, 아, 여셔서. 아, 니치서 o f c o r s e Korea. Which part? j e o l a d o you know? j e o l a d o I know. A little bit far from Seoul. <laughs> I'm yeah. okay. yeah. right. a l a d is r e l a d o i l e a d o is blue. c h a l is e h a l o s u e c h a is b e a l o i u e c h a l is b e c h a is e h a l s e h l is b e r a l l e l is b l e r a l i l e c a l i m a m e c a a i e c a n i m e c a i c a n is e r h a i b e c a n is t e h a t b e a a e h y o u e a n t o s e h a o u e a s e h o s h a o i u e o i c a o k e h a y b e a o e h o i c h a d i e c h d i b e a l o e What's your name? m i o Miyo. Yep. So, when you go back to Miami? I live in Japan. Oh. I live in Tokyo. Oh. Five minutes ago, uh -huh. I was surrounded by women. Now, it's everyone. I'm just Japan. men. Just okay. Men. <laughs> So you're a full-time blogger? Yep. Oh, wow. Actually, YouTuber, full-time job. Travel and then adpivo. Oh, yeah. Good m n e y Not really, but enjoy. Oh, yeah, that's most important. What do you do? I I work in pharmacy. Yeah. Pharmacy. Oh, pharmacy. Yeah. 깻잎 예하지 만나는 그냥 완달각 I'm going. Go. Okay. I'm gonna go. okay. See you later, bro. Have a good time. You Let me know when you're so. in Tokyo. <laughs> of course. Bye hey, bye. Thank you. See you later. Hey. 이 만두가 다섯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한5천원이맥주가5천원맥주가 맥주가 원래 근데 이렇게 큰가? U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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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짜네 먹으면 안 된다는 건가? 어. 또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확률은 한국에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